여러분, 스트레스 많으셨죠? 저희도 과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설모 완화 설모 완화 목은 강화 목은 강화 모낭 재생 모낭 재생 전문가의 노하우로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대양부터 신서버까지 올인원 선상전투와 무역 그리고 대양월드 우두머리 칸청복까지 대양 위대한항해 신규 서버 오픈 지금 신규 서버에서 풍성하게 즐기세요 검은 사막 모바일 모바일 지금 다운로드 부탁해요 어? 이거 낚시도 되네? 자! 아! 잡았다! <웃음>